To the migration office so that you don't... 오버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8시 50분이고요 비자 방문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냐 일단 비자 받는 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학교에서 메디션 넘버 오브 i 디션 코드를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 코드를 다 줘요. 학교에서 일단 잘못된 코드를 준 거.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인슐런스 그거를 보험을 들었었어요. 현대. 근데 그게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와 생켄 지역 외 컨트리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럽 전체 아니면은 어전 세계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뭔가 잘못 눌렀나봐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라고만 써져있어서 결론은 그두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습니다 재배 가서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포인먼트를 여기서 잡으려면 진짜 한달 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8월 중순에 이걸 신청을 했는데 스케줄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한달 내내 그래서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9시 37분인데. 집까지 걸어가려면 한 30분 가야 되거든요. 올때 택시 타고 와가지고 갈 때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한시간 걸려서 유키아에 왔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걸어가지고 산도 막 타고 아 길이 없는데 자꾸 얘가 길이 있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알려준 길대로 갔어요 덕분에 많이 생각이 정리된 시간이었습니다. 난 사고 밥도 여기서 좀 먹고 가려고요.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을 샀습니다 침대가 공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편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샀고 지금은 이케아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입니다 그래서 짐 정리하고 바로 나오려고요 리아랑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해가지고 <웃음> 지금은 피자를 먹으러 리아 집 앞에 있는 피자집이 되게 맛있거든요. 이번에까지 가면 세 번째 간 건데 여기 가서 피자랑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웃음> no drinks. I Yeah. Thank you. 냄새 진짜 좋아요. 아, 먹어봐, 겠어먹어볼까요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재미있 시 e u Yeah, my leg is broken. Die. Yeah. 지금 운동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냥 운동을 하니까 복싱도 했거든요. 1 시간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아랑 사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내리는 정류장이 똑같아서 가서 같이 갈아 같습니다. 저기에 버스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버스를 탔는데 반대로 가는걸 알려 준 거예요, 리아가. <웃음> 그래 가지고 종점까지 찍고 어, 이거 뭐야? 여기 아닌데? 해 가지고 내려서 지금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If you want to can put it now. Okay, that's great. Thank you. You n s e it to use it uh, Yeah, we just usually say the phrase I told you before mm -hmm. So it's, it's skanos Skanos, okay, skanos Tea too I'll make a drink Oh, okay. There's just water, so it's mm -hmm. like Can I open it? Yeah, it's easy Okay It's not gonna be that strong as it looks Mmm <laughs> Mmm, it's great mm. Okay Is this traditional food? Kind, kind of, of. <laughs> Here Cheers, cheers Cuz this is Was hosting as oh, an Erasmus yes. student s so Oh, okay She brought this k u z i n a g o t back home? She asks if you want to more. Like to die and f l l You know, I e a little more s o they o u n a t t 11시 18분인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무려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저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문 진짜 빡세게 유산소 30분 하고 스쿼트백 개, 프랭크 하고, 복근 운동 조금씩 하고, 그냥 정해진 거 없이 그냥 횟수 목표 딱 정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잡색각이 수학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다 하면 헬스장에 가십시오, 여러분. 직방입니다 Really Korean thing. <laughs> really? Jose <laughs> i Rosé de la Mafia. m a r c i El l e Refe de la Madrina de la Droga. Mm -hmm. Y me voy a s e mucho, s mucho s dinero.